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입니다.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동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 여러가지 일들도 있고, 어, 조금 생각할 것들이 조금 있고, 어, 그랬습니다. <웃음> 네, 여러늘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어. 어. 어, 이 동영상은 그냥 조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들을 조금 많이 보셨던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자 제가 렇습니다아 <웃음> 어, 어, 최근에 제가 안하는 지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왼쪽 라인에 이렇게 왼쪽 팔 저림 현상과 이렇게 왼쪽 머리 왼쪽 뒤통수하고 왼쪽 머리 쪽이 좀텅 빈다, 좀 피가 없다 이런 느낌에 보통 이렇게 반신 불수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전조징후가 그좀 있거든요. 손가락이 저린다, 팔이 저린다, 저린다 개념은 피가 좀부족하다는 개념이죠. 에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면서 대기를 하길래 제가 조금 도와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와드려 본 경험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아뭐 이런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어 조금 빨리 회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올려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따로의 어떤 그 소화 불량 증상은 없으신 분이에요. 어, 없으신 분인데 이제 배에 약간 가스가 찬다 어떤 뭐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데 뭐 소화 불량이 아주 극단적인 소화 불량이나 어떤 이런 거는 없고 물론 뭐 건강하신 분은 아니에요. 건강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어 근데 하여튼 이제 마비 증상이 오니까 이제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불안하셨던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조금 도와드렸, 어,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도와드리게 됐으니까. 그,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미리 조건들을 미리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제 제 동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좌우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강틈을탁 가릅니다. 그의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 머리도 오른쪽 뇌, 왼쪽 뇌, 목도 오른쪽 왼쪽 귀도 오른쪽 왼쪽 어, 창자도 오른쪽 왼쪽 뭐 옆구리도 골반도 다리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생로병사에서 좌우 비대칭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뭐 잠을 주무실 때도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 좋지 않다. 그걸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단순하게 이제 뭐 그렇게 그 그분 또 우려했던 우려했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은 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요거는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은 해드렸습니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해결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피가 많아서 오는 통증과 어느 특정한 부분이, 예, 그죠? 어, 뭐 머리가 무겁게 아프다라는 것과, 무거운 것은 아닌데,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이런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뭐가, 머리가 텅 비어 있다. 머리에 모자를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제 피가 내려오면서,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때, 이제, 이제 이런 부분은 피가 부족해서 오는 어떤 자각 증상들이거든요. 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를 공급해줘야 되고, 피가 너무 많은, 많아서 뭐다이 왔다. 이런 건 거의 피가 많아서 묵직하고 열이 나고, 이런 부분은 피를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위쪽으로 분산을 시켜준다든가, 어 반대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하나 다른 쪽으로 분사를 시켜주면 그 통증이 많이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팔에 이제 절이다 라는 거는 피가 부족한 거예요 절이다 라는 거 피가 부족한 거고 또 단적으로 아까 왼쪽 머리에 뭔가 텅 비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어, 머리 정수리 쪽이 약간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런 조건들의, 그, 먼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어,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래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피가 부족하니까 피를 집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 만약에 그분이 소화불량이 있었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제 소화불량이 있게 되면 이제 다리조작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 다리 조작부터, 이제,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왼쪽 창자로 조금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리 조작을, 여러분, 뭐 다리 조작 배충을 하시죠? 물론, 모래주머니를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차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리 조작은, 어 만약에 소화불량이 계시다, 그러면 다리 조작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냥 왼쪽 엉덩이로 약간 위주로 앉아야 돼요. 6대 4 정도로 왼쪽 엉덩이로 조금 더 힘을 주고 앉고 오른쪽 다리를 두 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두번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리게 되면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트림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변화들이 자, 그 배속에 갇혀있던 가스가 밀려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두 번, 왼쪽 다리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웃음> 가스를 먼저 왼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자, 아까 팔 저림 증상이나 머리 쪽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걸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또 약간 비대칭 쪽으로 그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작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소화불량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 동작을 여러 차례 하는 겁니다. 한, 한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정도 하게 되면 가스가 왼쪽 창자로 이렇게 위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두울 때 왼쪽 발바닥을 꾹 누르면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누르면서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하면 트리밍 이렇게 올라됩니다 올라오게 할때자이동작이 이제 선생격으로 어, 되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이동작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소화불량이 크게 없다고 해서 시키지는 않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동으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아 어, 그분은 뭐 이렇게 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한번 도와드리게 됐어요 전화상으로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동작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일단 누워라고 하셨어요 누워라고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바닥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이제 왼쪽 라인 왼쪽 라인에 이제 피가 좀 부족하니까 어, 왼쪽 팔하고 왼쪽 머리에 피를 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주면 그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화상으로 집에 물병이나 1.5리터 정도 되는 물병이나 뭐가 있느냐 이러니까 어, 그런 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해서 일단 가져, 가져와서 왼손에 잡으라 했습니다. 왼손에 잡고 아 이거 뭐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우라고 했습니다. 누우라고 해서 일단 다리를 이렇게 접고 편하게. 다리를 편한 것 보다는 접는 게 혈액순환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다리에서 그 피가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돼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원인을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서 자, 왼쪽 손에 물병을 잡고 막 하늘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을 불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머리도 도리도리하고 머리도 도리도리 하면서 왼쪽 팔로 바람을 계속 불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제가 한, 그냥 한 스무 번 정도 이렇게 하게끔 이게 여지를 두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어, 한 스무 번 정도 하도록 이렇게 기다려 봤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고 난 다음에, 뭐 이분은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물병을 이렇게 손에 계속 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한2 0번 정도 이렇게 시키고 난다음 자,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도리도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제 힘이 가는 곳으로 피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잡으면 피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를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또 이제 손바닥 위에다가 물병을 잡고 이렇게 일단 잡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다가 아, 팔 들이면 좀 어떠냐 이러니까 아, 팔 들이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 이제 팔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우리가 몸통을 이렇게 반 틈을 이렇게 갈라보면 이제 왼쪽 라인 그러니까 팔과 왼쪽 가슴 왼쪽 등 그리고 왼쪽 머리 쪽에 피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쪽으로 피를 공급해 주려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에도 피가 들어오지만 이제 가슴 쪽으로도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왼쪽 가슴 쪽으로. 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라, 잡고 있으라 하고, 자, 엉덩이를 들라고 했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자, 오른쪽 어깨를 들게 되면 왼쪽 뒤쪽 어깨가, 어깨 뒤쪽 등이 눌리게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들면. 왼쪽 어깨 뒤쪽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엉덩이를 누르면서 왼쪽 어깨 뒤를 계속 누르라고 했습니다. 계속 누, 누르라고 했습니다. 한, 어, 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한, 한 10초 정도,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이렇게 꾹꾹 눌렀어요. 눌렀어요.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 등 쪽으로 피가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가슴하고 왼쪽 등 쪽으로 피가 채워지면서, 이제 팔하고 왼쪽 가슴, 왼쪽 등쪽으로 피가 채워지면 이제, 이제 머리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계산을 하면서 기다렸죠 네, 기다리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병을 계속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물병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통수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뒤통수를 어떻게 누르나 엉덩이를 들고 뒤통수를 이렇게 하여튼 힘껏 한번 눌러보라고 이렇게 눌러보고, 이것도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 그냥 아주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잠깐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눌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정면 뒤쪽을 눌렀다가, 이제 왼쪽 옆에, 그 그러니까 뒤통수 왼쪽, 왼쪽 뒤통수, 그러니까 대각선 쪽에, 왼쪽 뒤통수를 또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뒤통수가 바닥에 닿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꾹꾹 눌렀던 거예요. 꾹꾹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것도한 10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가슴과 팔과 등에 있던 피가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 하면, 요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서, 머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면 이 왼쪽 목에 힘이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 목에 힘이 잡히면서 흔들라고 했습니다. 흔들었요 네.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제 왼쪽 머리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목을 타고 이거 또한 10초 정도 하고 그다음에는 물 물병을 손에 잡고 있던 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왼쪽 손바닥으로 왼쪽 귀 윗부분을 지그시 누르라고 했습니다. 이 지그시 누르고 어 머리를 도리 도리 흔들라고 했 해요. 도리 도리 흔들고 또 지그시 누르고 도리 도리 흔들고 지그시 누르고 도리 도리 흔들고 자 그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지그시 꾹 누르고 도리 도리 흔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병을 잡고 흔들라고 했습니다. 자, 하, 바람을 불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고개를 돌리돌리 흔들면서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도 그냥 한,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나 동안 제가 기다렸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왼쪽으로만 또 치우치면 안될것 같아서 양팔을 이제는 한 그러니까 왼팔을 한2 0번 정도 흔들어주다가 양팔을 같이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불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불라고 했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아, 물병을 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물병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내려놓고, 제가 아, 물어봤습니다. 일단. 아 지금 왼쪽 팔은 어떠냐 이러니까 어 저림 증상은 없는 것 같다. 좋다. 니 왼쪽 머리는 어떠냐 이러니까 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 머리, 머리에 뭐가 어, 머리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다. 피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른쪽은 있는데 왼쪽은 피가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뭐 제가 보게 되도뭐 지금 당장 뭐이동작을가지 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변화를 체크해 를본 겁니다 변화를 체크해 보면서 아 머리 쪽으로 피가 들어간 것 같다 그뭐 목이나 이런데 불편한 건 없냐니까 어, 어 괜찮은 것 같다 아 그래서 이제 자초시정을 설명을 드렸 이제 이분이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이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하든 왼쪽 라인 쪽으로 왼쪽 팔과 왼쪽 목 왼쪽 뇌 쪽으로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는 좀 알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주변의 지인들이나 여러분 스스로도 거울을 보시고 이러 보면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제,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고개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 이게 제 잘, 에, 제가 잘못, 제 잘못된 습관이에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피디칭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내려앉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폐가 약간 확장이 되면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누구누구 씨 아마 평상시에 일을 하실 때 고개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 같아요 고개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왼쪽 라인으로 피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면서 점점 폐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폐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 기관지 확장증, 뭐 폐쇄성 폐질환, 이렇게 뭐 확, 폐 확대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자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개를 수이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오른쪽으로 약간 해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음이 와버려요. 여떻 이렇게 흔들어주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쳐줘야, 이렇게 해줘야 이게 왼쪽 라인으로 피가 이렇게 힘이 잡히면서 피가 올라오게 시작하거든요. 까떻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뭐, 이 땅에 태어나서 사,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이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좌우 비대칭이 무너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 같아요. 현실을 꼭 그러니까 했던 그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라 그랬습니다. 다음 날 일할 때어 그거를 보실 때나 고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다시 최소한 고개를 똑바로 하려고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적응는해 드렸어요. 지금은 뭐, 조금 전에 이제 1.5L 물병을 잡았는데, 습관적으로 하루야, 그매 시간마다 한 1분 정도라도 괜찮다. 1분 정도라도 괜찮다. 이거는 1.5L 물병에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거보다 작은 500ml 물병이 있어요. 500ml 물병을 하나 구해서, 그 작은 들고 다니는 물병 있잖아요. 물을 담아서, 한 시간에 1분 정도만 왼손에 물병을 잡고 그러니까 거기 500ml니까 좀 그래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양팔을 왼손에 물병을 잡고 이게 아닙니다. 500ml 작은 물병을 잡고 양팔을 같이 흔들어 주면서 머리도 흔들고 바람을 불어들라한 시간에 1분 정도만 이렇게 해 주면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1분 딱 자,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1분 정도만 해주면 아마 팔절임 증상이나 왼쪽에 머리가 비는 증상 공허한 어떤 그 머리, 머리에 머리피 빠진다 이런 느낌을 가져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제가 소장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현상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했던 방법도 조금 기억을 해 놓고 그걸 이제 방치를 하면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한 번씩 때만 되면 이제 팔이 저리다 막 이러다가 이제 목 디스크도 나타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아 그분이 어지럼증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팔 흔들고 난 다음에 어지럼증 증상은 어떠냐 이러니까 어, 완전하지는 않은데 아까보다는 훨씬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나다. 이제, 어지럼증 증상은,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뭐,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오른쪽 뇌, 왼쪽 뇌에서, 그러니까, 뭐, 편두통,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한쪽 뇌에 피가 가득, 가득 차 있고, 반대쪽 뇌에, 그러니까, 우 뇌에는 가득 차 있고, 좌 뇌에는 피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는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혈액을 혈액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피가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돼요. 게 압력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압력이 이동 현상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귀에서 달팽이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석증이나 여러 가지 면인증 이런 면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증상이 없는 데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뇌의 압력이 불균형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으로 머리에 피를 채워주면 어지럼증 증상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여막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매일 한 시간에 한 번씩 막. 뭐 그것도한 시간에 한 번씩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안될 거. 예요 생각날 때마다 한두 시간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해주면 손저림 증상이나, 이제 머리가, 이제 이쪽이 텅 비었다든가, 이제 어지럼증 증상이 많이, 어, 개선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뭐, 여러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그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그냥 아, 아는 만큼 건강하다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제가 항상 우려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방법적인 것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요 선행 조건이 있다. 소화불량이 있느냐 없느냐. 또 머리와 팔이 동시에 어떤 피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요. 탈만 부족하냐, 머리하고 같이 부족하냐, 막뭐 어떤 이런 부분들, 이 계산할 수 있는, 혈액의 이동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로,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어, 혈액의 이동 원리나 순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그 엉뚱한 결과를 내서 힘들어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아 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도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마움을 표현,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부담이 되고 근데 오습니다 일단 하나 올려봤습니다. 하나 올려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댓글을 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는 제가 뭐 댓글은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이제 승인을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이런 차인데 이 근데 제가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리 간단한 질문이라도 그게 글로서 이렇게 답변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해요 뭐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이증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동영상을 소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이분이 동영상을 충분히 보고 어떤 혈액순환원리나 가스 이동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동영상을 요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뭘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 일체 답변을 드리지 않, 않겠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댓글 올려놓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하든 한 번씩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이렇게 해소해 드릴 수는 없, 없,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 세미나는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이번 주에도 처음 오시는 분들도 한세분 정도 계셨고 어, 기존에 늘 오고 계시는 분들도 어, 7분 정도 오셨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 장길성 세미나 이렇게 치셔서, 그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고, 그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보면, 그 세미나 참가 요건이나, 뭐, 참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참가비 이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그 동영상을 기본 동영상을 좀 보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어지고 뭐 제가 설명을 해 해드려, 드려도 이해도 못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 동영상 꼭 보고 오셔야 된다 라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미나를 좀 이용을 해줘. 또, 세미나, 문데도 근데, 하, 그, 세미나 오신 분들, 그,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와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혹은, 아, 좌우 비대칭적인 부, 부분만 해결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런 생각으로, 한 번만 오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사실은, 그한번 와서, 뭐 어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물론 뭐 제가 어떤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이제 방향 제시는 해드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래요 이제 아네뭐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어 몸을 좀 관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 이분은 지금 한번 와서 될 문제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한번 오고 더 이상 안오면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제가 어떤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몸을 살리는 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와야 된다고 또 강하게 얘기를 해 버려요 매주 와야 될 사람들은 매주 와야 되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오세요 몇 번이라도 와서 조금 더 지식으로 이렇게 좀 준비, 이렇게 알고 그렇게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 번만 와, 그니까, 그런 기회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좀 짜증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서로 뭐 짜증 내려고 그렇게 제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 하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웃음>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걸 그냥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제가 이게 저는 항상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데이터 제가 뭐 경험이 한번두번 번 있는 거는 저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몇 차례 이렇게 사람을 도와 본 경험이 있으면 아 이거는 맞다 이런 확신이 들면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준 조건이 안 맞으면 그분한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자꾸 보셔야 되는 이유는 그 기준 조건에 그리고 뭐 혈액순환원리나 가스이동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피를 공급해주나 혹은 분산시켜주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막 너무 많은 분들이 막뭐 어 치료 동작법 뭐 운동법 빨리 가르쳐달라 아마 왜 그거는 설명 안 해주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 뭐. 방법만 가르쳐 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또 조건이 안 맞는데 엉뚱한 동작을, 치료 동작이나 뭐 운동법을 적용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게 일일이 답변할 수 없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분들이 뭐 세미나에 오셔서 또 세미나 얘기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라도 어떻게 좀뭐 도움을 드리든가 어떻게 치료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리고 제시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댓글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동영상 다 보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최한 기본 동영상이라도 보세요 기본 동영상이라도 봐야 혈액순환 원리하고 가스 이동 원리라도 좀 이해해야 뭔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도 30분이 넘었습니다 어,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어떤, 오늘 얘기했던 어떤 그런 약간 편청마비라고 그러죠. 뭐, 반신불수, 중풍, 뭐, 이게 전조징후예요. 한쪽에서 피가 확 빠져버리면 이게 편청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어, 그래 되면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빠르게 회복이 돼요. 이거 의외로 빠르게 좋아져요. 그냥 한 이틀, 삼일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근데 또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또 반대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이쪽은 피가 너무, 왼쪽은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은 또 피가 빠져버리는 행사가요 그 여러분들이 이 혈액순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막 무식하게 또 막, 100번, 2 0 0번 흔들어갖고, 막 피를 끝까지 올려가고 나중에는 막, 피가 너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왼쪽 머리에 피가 너무 들어가면 왼쪽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아, 제가 아까 왜 20번 정도 흔들고, 또한 뭐 10초 정도 머리 누르고 이게, 이게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그데 이런 걸 계산된 행동을 무시하고 막 동작만 열심히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다 50번 흔들 때 다르고 100번 흔들 때 달라져 버리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이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관리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동영상 하나 올려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고요. 하... 그, 아, 그또 제가 동영상도 한참 안 올렸는데 또 그동안 어떻게 또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셨어요. 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뭐지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후원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막 부담이 되니까 동영상을 또 올릴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어떤 데를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상당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한테. 네? 하여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